고집에 대해서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근데 이런 말 있죠? 고집으로 살아온 인생이야. 딱 그게 맞아요. 사람은 사랑만 받고 미움은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방탄하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골부려요. 왜냐 하면 그 인간 자체가 이 고집이 생긴 기저가 뭐냐면 동물성이거든. 동물성으로 본능 자체가 이기려고 해요. 이기고 뺏고 이게 동물성인데 요게 아주 아주 세게 태어난 아가들은 이 고집 덩어리가 아주 세요.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뺏어야 돼. 즉 뭐냐면 내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내 뜻대로 안 해줄 때 골질 부리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해. 공격하는 거지. 나중에는 어때? 이, 이것도 싫어 저거. 이래서 엄마를 막 힘들게 해서 엄마가 괴로울 때 내가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쾌감을 느껴 동물이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이겨 먹을 때 쾌감을 느껴 그리고 내 뜻대로 할때 내가 이겼다고 느끼고 남이 힘든걸볼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긴 거라고 느껴요 그리고 내가 힘든 건너 때문이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 엄마가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산수 점수 100점 맞자 이러면 힘들잖아 그 공부하고 이러는 게 이게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짐승성이 강할수록 그래. 인간성이 있는 아기는 아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가 나 잘되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힘든 거 공부하는 게 이게 어 힘든 거야. 원래 힘들어. 꺾고 배우는데 이게 짐승성이 강해서 힘든 거는 미움으로 인식하고 못 받아들인 아기는 엄마 때문에 그래. 덤비는 거죠. 때리고. 그래서 엄마를 괴롭힐 때 내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짐승성이에요. 그때 고집을 부려.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 이긴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때 절대 안 꺾고 골집을 해서 공부 안 하면 나는 이겼어.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엄마 말대로 고집을 꺾고 공부하는 건 지는 거야. 굴욕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무서울 경우에는 심지어 이렇게 돼. 내 네,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 안 해. 계속 연예인 뭐 보고 노래만 듣고 이렇게 안 들어. 이럴 때 고집이에요. 꼭 반항만 해서 고집이 아니야. 이게 더 무서워. 반항보다. 반항은 고집을 들켜서 꺾이기라도 하지. 네, 그래 놓고서 할때 마음을 안 싫어요. 엄마가 청소해. 그러면 은 청소를 하기 싫어. 그러면 싫어요. 이걸 못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쵸? 기꺼이 하기 싫은데도 우리 엄마가 시켰으니까 이걸 딱 꺾어야 되거든. 자기 뜻을. 내 뜻을 못 꺾는 거야. 짐승성이니까. 내가 이겨야 기분 좋고 우월한 건데. 질수 없지. 내 뜻을 꺾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네, 해놓고 안꺾고안 꺾으니까 마음을 실어서안 해줘. 기꺼이 안 해주고 대충해. 그럼 엄마 가서 또 내켜. 너왜 이거밖에 못했어. 그러면 기분이 또 나빠. 내 네. 이러고 다시 하는데 또 마음을 안 싣고 청소를 해. 또 못하겠지. 이걸 몇번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포기해요. 이제 너 하지마. 너안 시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아기는 자기는 일안 했다고 좋아하는데 무능이가 되는 거죠. 아까 강의하는데 어떤 아이가 손들 더니 이래. 어, 해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잘났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올까요. 그래서 너가 살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고 힘들게 살았니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놀고 그냥 있었니 그랬더니 그냥 놀고 있었대.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무능이를 안 들켜요. 할줄 모르는 걸. 밥을 해봐야 처음에 밥 못하는 무능이가 올라오고, 그쵸? 빨래를 빨아봐야 그 무능이가 깨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듯, 머리만 떼글떼글 떼글 굴렸던 아가들은 자기가 무능한 걸 몰라. 그니까 근자감이 있어. 나도 제자리 키워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못하는 아기들이 되게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그게 깨진 아기들이 오히려 잘난 척하는 애고가 죽어요. 열등이비인가. 왜냐하면 자 여기 똑같은 아기가 있어.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별로 일도 안 했어. 이런 아기는 좌절감을 잘안 느껴. 내가 못한다 할수 없다. 힘들다도 안 느끼고 이렇게 큰 아기와 20년간 되게 힘들게 6살 때부터 부모 죽어서 고아원에 가서 뜯으려 맞고 일하고 공장 가서 노동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열몇 10, 살부터. 예를들어 그런 아기가 있어요 엄청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지 그치?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 당연히 편하게 사는 아기가 교만해 자기가 할줄 모른다는 걸본 적이 없어 두 번째 누가 무능할까? 잘난 척하는 아기가 무능해 자기가 못난 걸 모르고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어때? 아무것도 할줄 몰라 그냥 있는 거라고나 잘났다 나 이뻐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아기는 아나 무능하네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런데 겸손한데 유능해. 실제 해보면 한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못됐어. 어릴 때부터 자기 방에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시키고 나이 차면 밥도 시키고 그쵸? 음, 알바도 시키고 미국처럼 대학 다닐 때 알바도 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쓰게도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곱게 커갖고 하나도 안 시키고 무능이어야 된 거야. 그 아기가 완전 집에서 놀다 무능이어야 된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모가 포기를 해. 시키다가. 얘가 마음을 실어서 안 하니까 잘 못하게 돼 마음을 실어서 해야지 발전이 있거든. 마음을 실는다는건 뭐죠?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내 주장을 꺾고. 하기 싫은 내 마음을 꺾지 않고 대충 할때 마음을 안 실은 거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다 시키다 포기해. 다 포기하면 버려버려 얘를. 그럼 얘는 끝까지 버림받았으니까 또 열등이라고 하면서 또 계속 꼬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이가 되는 거야. 그 고집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가해자예요. 바 내가 절대 이해해 주기 싫다고 남을 그렇게 하면 그 고집 부리는 빙의가 내 마음도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너무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그 마음을 버리고 버리고 버리니까 무의식으로 계속 남한테 쓰니까 그 채가 돼버렸어. 채가 돼버려서 정신 승리 오지게 해요. 무조건 이기는 게 맞는 거고. 이기면 그냥 무조건 자기 이기면 좋은 거야. 져줘야 될때 엄마 아빠 뜻에 맞춰서 공부할 때 내가 잘 되는 거잖아. 힘들어, 힘들어도 근데 엄마 아빠가 날 괴롭히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어 괴로움 안 겪으면 난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또 가해 바보 만들어서. 그러니까 몸덩어리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미움이잖아. 어디 가든 미움짓을 해요. 아까도 강의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야. 이건 정말 이해해야 돼. 막 얘기하는데 부스럭부스럭해. 막 사탕을 까먹고 막 난리났어. 왜그러니까 졸리지 않으려고 한대. 이러면서 정말 <웃음> <웃음> 누구겠어요? <웃음> <웃음> 정말 둘이 앞뒤를 악착갖고 <웃음> 이렇게 하면서 사탕을 까먹으면서 그리고 핑계는 좋아 안 졸리려고 그랬대. 안 듣는 거지 자기들 얘기하니까 그렇게 미운 짓을 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좀 집중해서 그걸 깨고 싶은데 자기가 얼마나 고집부리는 개미움이야 그래서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다 참고 버려서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 집계 제자 중에도 어제 그게 올라와서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진짜 그런 비닐을 혼비백산했어 너무 버려갖고 걔가 아주 그냥 악마가 돼버려서 절대 이러는 거야 죽이겠대. 그러니까 할수 없다를 계속 올려서 상대가 원하는 걸 절대 안 해줘서 얘를 죽이거나 상대를 죽이거나 해봐 해봐.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날 죽여도 이해 안 해줘. 이러고 올라오더라고. 비인가어너날 죽여도 난안할 거야.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너속 터져 죽을 거지. 너속 터져 죽여줄게. 이렇게 올라와요. 비인가 얼마나 그걸 버렸는지. 는 상담을 예전에 두시간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심화상담 두시간 내내 소리 질렀어 왜냐면 인정하는 게 없어 마음을 인정을 계속 안해요 고집부리면서 절대 이해 안 해줄 거니까 예를 들면 이래 네가 그때 엄마한테 이렇게 한거 맞잖아 그게 뭐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팩트만 얘기하는데 지가 똥 싸놓고 그똥 지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냥 꼭 계속 네가한거 맞아! 들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계속, 그냥 맞다 소리 한번 들으려면 한 시간이 걸려. 상담이 두 시간 반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 고맙대.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엄마,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제가 30분 상담하면 다돈 돌려주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두 시간 반이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담 녹음된 내용은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 줬다. 그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상담된, 녹음된 그, 그걸 그 듣고 자기가 인식하게 다 가져갔는데 그걸 다 듣는데 6개월이 걸려있어. 아니, 2시간 반은 왜 6개월이 걸려야 되니까? 1, 2분을 들으면 들을 수가 없대. 왜? 자기의 그 개미움을 보면서 니녀는 죽어야 돼 하고 자기를 부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걸 모르더라고. 혜란님이 왜 화내는지 절대 이해를 못했대, 자기는. 아니, 왜 화내지? 이랬대. 근데 딱 자기가 말한 걸딱 들으니까 정말 이거는 씨발이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막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죽이고 싶어서 그걸 몇 시간을 풀고 다시 1분 듣고 몇 시간을 풀고 2년을 죽여야 돼갖고 자기가 그걸 6개월에 걸쳐 들었대. 자기가 하는 행태를 모르고 하는 거야. 빙이가. 그래서 자기를 정말 죽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하는 미움은 남한테 그 죽이고 싶은 미움을 올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아까 이랑 오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 예전에 네가 어땠는지 알겠지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 저랑 저, 저 보면서 아 내가 심각했구나 그때는 죽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설마 그냥 좀 죽이고 싶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대 근데 진심 죽이고 싶잖아 진심 정말 빡쳐서 정말 어, 돌멩이를 머리를 빡 깨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니까 어, 내가 그때 심각했구나. 사람들한테 이걸 다 올리면서 미움질을 하고 다녔구나. 그냥 순식간에 올리는 거야 그냥. 응 그냥 미움 체간해버린 거야. 절대 이해해주기 쉬, 싫은 그 고집을 그, 그, 그걸 그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나. 그게 어떻게 커졌느냐.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올 때. 응 그때 만들어주면서 고집부릴 때 이긴다고 하면서 져줘야 되잖아 진굴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절대 안 지려고 남을 갖다 이해 안 해줄 때 그게 자기를 이해 안 해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요번에 오... 아기도 그거잖아 남을 너무 이해 안 해줘서 예전에 엄마가 혼내켜서 늘 곤란 상태였대요 곤란 상태가 뭐야 여러분 곤란 상태가 미움의 상태지 그건 뭐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잖아 엄마한테 혼나면 그리고 얼굴을 바꾸고 잘못됐신다고 배워야 되는데 나는 왜 미워해? 오빠는 좋아하면서 날왜 미워해? 하고 계속 엄마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공격하는 애고 미움 절대 이해 안 해준 거지 엄마가 날 미워해서 미움받은 아픔을 나라고 인정을 안해 그래서 늘 엄마를 미워하는 상태 미움을 두렵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미운 짓 예전에 어렸을 때는 미운 짓을 하려고 맘먹고 있대 근데 지금은 너무 놀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때로 미워하니까 그냥 그냥 전자동으로 미워 그왜 그렇게 됐느냐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그 고집을 계속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강화돼서 이제는 자기 마음도 이해 안 해주게 된 거야 자기의 어떤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맨날 미운 짓 하는 거야 나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잖아 내가 그날 청산하다가 잠이 막 들려고 네시쯤 4시쯤 새벽 4시에 잠이 막 이렇게 드는데 5시가 채 됐나 안 됐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새벽에 원래 안 받는데 몇 번을 울리길래 이게 되게 급한 전화인가 보다 딱 받았더니 얘막 울어. 그 외운이 난 큰일 난줄알아 외운이 이랬더니 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웃음> 정말 진심 죽이고 싶겠어 안 죽이고 싶겠어. 진짜 개미오을 울리더라고. 나는 내일도 일정이 빡빡해서 죽은 지경인데 차 시동 안 걸리면 애니카로 전화해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 전화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이게 정말 사람을 그래서 내가 오는 너 그게 기억나니? 기억난대. 근데 아마 걔는 왜 그게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올라오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면 그렇게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좀 제발 좀골버리고 얼굴 얼굴 딱 바꿔. 그래서 입냄 이렇게 다니면 정말 자기가 어차피 할 일이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버리든지 남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냥 두려우니까 하기 싫은데도 네 이러고 참고 골지를 부리면서 하니까 그게 고집부리는 남의 마음 절대 이해 안 해주는 애고가 된 거야. 몸뚱이로만 하면 뭐에 마음을 싫지 않잖아. 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남의 뜻대로 해주면 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도 뜻대로 안 해주고 그냥. 건성으로 몸이 할때그 빙의가 그냥 된, 되는 거야 고집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가해자인지 나중에는 내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그 고집으로 살면 세상도 날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고집 자체로 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지금 그 고집이 다 왔어 떠갖고 그 시간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네 프로그램 시간마다 가 있는데 오늘 도착시간도 늦고 그냥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개미움이. 그리고 자기는 미움인지 몰라. 왜? 미움 자체니까. 그냥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그냥 미움을 뚝뚝 떨어지게 하고 남이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지? 이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심각해요. 하도 인정 안 해서 그래. 자기의 버림받고 미움받은 아픔을. 상대가 날 미워하는 게 그냥 서럽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미운 놈이니까 미움받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리고 미움받은 아픔 느끼면서 내가 고쳐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을 안 쓰고 골질을 부려. 네가 왜나 사랑 안 해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버리고 자라서 그냥 체가 된 거야. 골부리는 얼굴 자체가. 이게 되니? 무슨 말인지. 네가 그냥 늘 골부리는 얼굴 자체인 거야. 알아들어?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할머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네가 버림받은 아픔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네가 미운 짓하고 네가 버림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버림받은 걸 인정 안 하고 왜나 미워해? 왜나응 미워했어? 하면서 계속 미움으로 산 거야. 그 미움을 인정한 게 아니야.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았다. 미움, 미움 받았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계속 미움만 올리잖아. 도반들이 너한테 지적할 때. 그치? 그 놈이지 그게. 네가 아니고 고집부린 놈이지.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미움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봐야 되잖아 아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아프구나 이래를 않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내말이해되니 너도 그래? 너도 그렇지? 그걸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다가 아니라 왜날 미워해? 그러니까 화를 낸 거야 얘기 지적해주면 아픔을 느껴 아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고 인정을 한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니가 어떻게 나 미워해? 미움 지르라고? 니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야 체가 돼버린 거야 오빠를 더 사랑할 때 엄마가 그걸 알고 있었지 그치? 엄마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오빠를 사랑해 이렇게 마음에 틀린 게 어딨고 맞는 게 어딨어 그건 엄마 마음이잖아 그치? 그냥 너는 미움받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지 엄마의 마음을 왜 니가 독재를 쓰는데 똑같아 엄마의 고집과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자유야 오빠를 좋아하든 날 좋아하든 그치? 너는 그냥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너 여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느끼면서 엄마를 미워한 거야 왜 오빠만 좋아해 날 좋아해 그거 네 마음이냐고 엄마 마음이지 남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면서 사실 엄마가 문제 있다고 네가 그러고 사는 거야 알아들어? 도반들이 너한테 얘기할 때 네가 잘못해서 그렇고 네가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미운 짓한 너를 인정해야 되는데 니들 왜나 미워해? 무조건 이뻐하라고. 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틀렸고 그걸 인정 안 하면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남의 마음까지도 지배하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해. 다. 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거의 신의 위치에 놨어. 니네가 니네들을. 그 개고집 때문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애기 마음이고 가장 열등한 존재가 돼버린 거야. 니네 둘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정신 승리 오죠. 그냥 무조건 잘났어. 이유도 없어. 모르니까. 내가 무능한 것조차 모르니까. 아예 안 하고 피하고 미운 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직 사랑받고 이쁨 받고 잘난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등해야 돼버린 거야. 그게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게. 정신 승리만 하는 거야. 그냥 잘났다고. 지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맞다고 할때우월감 느끼고 틀렸다고 할때 너무 두렵고 열등이 같으니까. 요번에 정명서에 JMS도 봐. 그렇게 목소리까지 다까고 했는데 아직도 믿는 데잖아 그걸. 그건 뭐냐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죽어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 못하고 한번 믿으면 이게 내가 맞다 해야 돼.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너무 열등이 수치가 올라오고 두렵고 내가 못난 사람 같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유지하는 거야 내가 맞다 이걸 맞아서 뭐 했을 건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열등하고 맞으면 우월해 늘 실수도 하고 맞았다 틀렸다고 하는 게 인생이야 그걸 갖다 열등하다 우월하다 보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공부 안 시키잖아 여러분이 얘기할 때어 그러니 하고 얼마든지 내가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래 니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무조건 해. 이렇게 안 가리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고집을 부리면서 남이 내가 미운 존재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무능한 존재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정신 승리하고 왜나 잘났다고 하고 그래 딴 사람을 다 미친 사람 만들고 자기가 맞다고 그리고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에 맞춰달라고 해 그러니까 어떠냐면 또 무슨 등신짓을 하냐면 남의 마음에 맞춰 자기 마음을 버리고 왜 맞춰? 왜 맨날 눈치 보면서 남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남이 좋아할까? 꼭두각 시워 자기를 등신 만들고 남을 등신 만들고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고 해서 남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개 마음인데 그걸 갖다 미워하면서 못하게 하고 나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게 미움은 커녕 눈치 보면서 그걸 맞춰줘요 때로 등신을 만드는 게그 열등이야 자기 주장 못하게 해. 그래서 그런 열등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눈치 보면서 자기 속의 생각도 당당하게 표현 못하고 그리고 남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그거 갖다 지랄지랄 떨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독재 쓰고. 아주 이상하게 의식을 쓰는 열등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고집 부리는 애고들이 왔어요. 이번에. 다한고집하는데그 고집이 너무 세져서 그게 쇠져서 아예 그 자기가 고집 부리인지도 모르는 그 고집 빙의가 장악해서 자기 의식이 한 30%라면 그 고집 빙의가 70%야. 그래서 자기가 고집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이. 끌려다녀 거기에. 이런 아기들을 풀을 때 그걸 이상하다고만 인식하면 안 되고 경험정보에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나 누가 나한테 너 이거 잘 못한다. 너 틀렸다. 이렇게 할때 또는 부모가 나 외에 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볼때그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틀렸고 어, 내가 미움받고 내가 무시당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너희들이 잘못됐어. 난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집부린. 어,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면 굴욕감이 올라오고 약자의 수치가 올라와서 그 수치 안 느끼려고 한게 이상한 거라는 거. 그걸 안 느껴서 나도 나 자신도 내 마음도 인정 안 하는 가해자가 된 거야. 남의 마음 인정 안 하니까 내 마음도 인정 안 해서 내가 미움도 못 쓰게 된 거야. 미움도 못 쓰다가 어떨 때 이상한 포인트에서 개지랄을 떠는 짐승이 올라와서 물고 뚫고 와. 또는 그냥 날 죽여 이런 고집부리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 다 버리게 만들어. 이런 고집 빙의가 된 거를 얘기해주고 어린 시절에 고집부리는 애를 인정하고 그때 수치를 느껴서 버림받은 존재의 수치와 아픔, 미움받은 거. 그리고 내가 남의 말안 들어 줄 때마다 나 이겼다고 생각해서 정신 승리할 때그 이상한 빙의를 인식시켜야 돼요. 남의 말안 들어주고 남이 힘들어하면 되게 이겼다고 느끼고 되게 재미있어 하는 애가 있어. 그 옛날에 자에서 <놀람> <사이에서> 그랬어. <놀람> 힘들게 주방 들어가니까 <놀람> 좋아했다 그랬잖아. 엄마 딸인데도 둘이 경쟁관계니까 남이 처지가 안 좋아진 걸 보고 기쁨이 올라오는 거지. 자기는 몰라. 그 빙의에 자극당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냥 남은 보이지, 그치? 완전히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 근데 X도 그 상태인 거야. 이해 돼? 엄마가 힘들 때 네가 기쁨을 느껴. 행복하다고. 이겼다고 느끼는 거야. 니네 엄마도 똑같아. 네가 힘들 때 이겼다고 느껴. 그건 너도 알지, 그치? 기쁨을 느껴. 이겼다. 개미음인 거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정도로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남의 마음을. 내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가 아주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했던 거야. 남의 마음까지. 내 마음도 인정 안 해주고 남의 마음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럼 미움만 계속 먹고 미움 남이 미움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나 불행할 때 남이 행복 느낀다고 생각해서 죽어도 응, 티안 내려고 가식 떨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적으로 청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절대 불행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남 앞에서 불행 얘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이겼다는 느낌 올라올까 봐. 그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픔을 얘기 안 하고 응? 아닌 척하고 가식 떠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남의 마음도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하면서 내가 틀린 거 인정 안 하고 내 뜻대로 되면 이겼다고 하고 그거를 어렸을 때 경험정보에서 그 이상한 마음들을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